그래서 오늘 가볍마이! 피순대라는 메뉴는 없지만 이 집은 피순대가 나오는 집입니다. 안주와 모든 국밥을 주문했어요. 하지만 술이 없다는 거. 아주 그냥 만 원인데. 완전 맛있게 보여. 너무 맛있어 보인다. 살아있네. 어, 먹어봐야지. 오, 그게순대 통통하다. 그러니까 순대가 이게 막창으로 해야. 막창으로 만들어서 오 안에 당면이랑 완벽한 피순대는 아닌데 오히려 이게 나은 것같아 음. 리얼 피순대. 음. 난 난이도가 음. 높구나. <웃음> 맛있어? 음. 진짜? 음. 그냥 피순대보다 더 부드러워. 음, 부드럽고가 되게. 음. 음. 부드럽기는 부드러운데 그냥 피순대는 피만 들어있잖아. 음. 근데 이거는 당면이 들어있어서 씹히는 식감이 훨씬 괜찮은 거야. <웃음> 쌈장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먹는 것도 잘어울린 음. 배불러 보요 깔끔. 음. 쌈장이 없는 게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어. 순대가 살짝 피가 많으니까 고기 맵. 이건 간이야. <웃음> <아니야>, 고기야? 켓바다. <혓바닥. 웃음> <웃음> 국밥님 나오십니다. 우리 국밥님 오, 오셨어요. 와우 안에 순대 들어거 봐. 우와, 똑같이 들었네? 음. 와, 큰 순대 3개랑 와, 대박 헉, 내장, 내장 헉. <웃음> 와 내장은 확실히 더잘 음. 근데 좋다. 이게 음.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좀 고급진 내장 위주? 곱창이랑 이런 약간 많이 아. 기름지지 않는 그런 애들로 음. 돼 있어서 국물 되게 깔끔할 것 같아 아, 사고 싶어 같은데? 오, 했네. 냄새 <웃음> 구수합니다 완전 사국 싶어 같은데? 와우. 국물 진짜 깔끔하다. 아, 이 하나도 안 나. 응. 그런 하나도 없나도 하나도 없 하나도 양념이참 하나도 다이얘기나다이렇게 길게 이하니도잘렸이요 하나도 없다. 하다오다오 순대가 빨개지고 있어요. 부끄러운 가알요 <웃음> <웃음> <웃음> 내장이 진짜 가득 들었어. <웃음> 들었어. 그리고 이게 큰게 아니라 잘게 썰려 있으니까 먹기가 더 좋은 거 같아. 정말 서울에서 볼수 없는 양이 고꼭 음. 내장장 꽉 채운 거 같은 그런 <웃음> 한 네. 한 음. 그러네. 꼭 그렇게 먹어야 하니? 순대국밥은 천천히 먹어도 되니까 수육 먼저 드세요. 와.. 도톰한 거 대박. <웃음> 그게 뭐야? 내장이야? 네 내장이에요 이거 되게, 언니 아사가상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 보여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음. 진짜 잘한다 야들야들 할것 같아 음. 그 야들야들 맛있어 언니 먹어봐요 아, 비주얼이 그래 음. 되게 맛있어 보여 냄새 진짜 잘 잡았다 이제 냄새도 그렇게 부담이 없어러 맛있단 말을 이렇게 많이 해? 아, 아 뜨거워. 되게 깔끔해. 냄새 많이 안 나. 먹어봐 점피디야. 나 먹어봤어. 맛있어? 그냥 나는 손지라고 생 <웃음> 점피디 <근데 나는>, 내려놨어. <웃음> 나는 그냥 손지에 당면 몇개 다가 넣고 그냥 일반 순대가 좋아. 설렁탕 먹으면 설렁탕인 줄 알겠어. 음. 음. 음. 돼지국물인지 모르겠어. 시원하기까지 유명한음 이게 구글 평점이 진짜 높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 응, 응. 약간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도 랭킹 1위는 먼지막이잖아? 음. 근데 그 먼지막이랑 정말 다른 완전 맛 완전 달라 그 자체가 내용 자체도 그렇고 그런 네. 거맛 자체가 완전 음, 어. 맛이 완전히 달라요 먼지막은 약간 어, 벌쭉하고 약간 진하고 음. 아재들의 맛이 먼지막이라면 여기는 아, 여기는 진짜 아가씨들 여기 맛이야요 어, 진짜 아재가 아, 맞을것 같아 음. 언니 아재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음. 비순대는 아니야 <웃음> 음. 비순대는 아저씨 음. 여기가 공주 산성시장에서 유명한 맛집이네 시골집이라는 음. 거지? 올 음. <웃음> 그 시구나 <웃음> a s 한 a s m a s m u n d a <웃음> <웃음> 아니 골룸링은 나고 골룸 골룸 하니까. 아유, 이게 현대 이게 진짜 맛있어. 이게 여기가 혀 뿌리 부분이 아 이렇게 막 자세히 알 필요는 없나? <웃음> 여기가 혀 뿌리 부분이고 이렇게 싹싹싹 자르면 여기 혀혀바닥 모양 여기 혀 돌기 혀바닥 모양이 여기 돌기가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 <웃음> 이렇게 찧어가지고. 혀가 만났어. 음. 아, 근데 있잖아. 돼지고기 엄청 많이 먹었잖아. 다 그냥 봤을 땐다 돼지고기야. 음. 근데 이제 혀하고 있더니 다 혀로 보여, 그냥. 아니야, 언니. 혀는 혀가, 언니. 돼지 혓바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많이 나오는 부위가 아 돼. 그렇지, 아니죠? 특수 부위지. 응. 어. 그래서 혀를 이렇게 많이 주는 집은 잘 없어요. 근데 그래. 이 집은 좀 되게 많네. 내가 넉넉히 어, 먹었거든 혀를. 그래 그거 컸어. 도가사 이거 돌기 얘기했잖아. 음. 그래가지고 아 조금 다른 걸 이제 볶지. 아. 근데 가격이 너무 착하다. 이거 7 0 0 0원이냐 응. 앞집은 6,000원이야. 진짜? 소주 <웃음> 먹고 싶어. 공주까지 와서 또 순대국을 먹었네? <웃음> 근데, 대박. 이게 쫀득쫀득하고 정말 처음으로 난 돼지의 혀를 본것 같아. <웃음> 돼지의 혀를 <웃음> 보는 순간 모든 고기는 다 혀야. 머리가 커서. 밥술 한 잔, 공주. 지골집에서 순대국.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웃음> 알람 빵. <빠람 빠람. 웃음> 안녕.